똥을 싸질르고 다니고 있어요 똥을 똥싸다가 여기도 싸대고 여..여기는 무슨 SCP 재대이야 SCP 화장실이야 <놀라> 자 아, 큰일났네 땅콩아 아, 어? 땅콩이다 야야! 야, 야 거기 있야 땅콩이 어디 가는 거야? 야! 야제였다차어 그렇지 여기서 그 SCP 038 아무도 없겠지? 좋았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저기 네가 모든 복제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 당장 도을 복제해라 너? 뭐? 야와 진짜 아이 깜짝이 아니 나를 왜 복제해 아이, 복제해도 이상하게 복제를 했어 건방님 거.. 건방님 뭐.. 뭐.. 뭐.. 야 뭐, 어, 어, 어. 어! 어! 그.. 그벙기 그 지금 큰일 났어요! SCP-173 땅콩기땅콩기가 따로기. 사라졌어요! 뭐?! 땅콩기가 어떻게 사라져?! 아 어, 몰라요! 아이 빨리! 땅콩기를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위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그리고! 바닥에 똥을 싸질르고 다니고 있어요! 똥을! 똥? 똥 싸다고! 알았어! 빨리빨리 빨리 가자! 예, 그, 아! 따라오세요! 자 저.. 이쪽! 으! 어. 어, 아니 그 무섭다면서요 땅콩이가 무서운 존재이긴 해도 내가 땅콩이랑 친한.. 잠깐만! 잠깐만! 아 왜요? 놀러와봐 <웃음> 아! <웃음> 이거 분명히 땅콩이 똥이 많은데? 그럼 여기도 왔었던 얘긴데요? 잠깐만 잠깐만 둘러보자 뭐야? 이 바닥 봐봐 아, 어? 어? 봐봐 이 똥을 싸질렀잖아 어? 어? 정말 그러네요 여기도 싸야 되고 여기도 싸야 되고 여기 여기는 무슨 SCP재단이냐? SCP화장실이야! 빨리 저기 D클래스 개그맨들 불러가지고 여기 바닥 좀 청소 좀 시켜요 빨리! 아우 냄새! 어? 알겠습니다! <웃음> 그왜똥을 그래, 밟고 다녀요! 어? <웃음> 죄송합니다! 아 땅콩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이! 이러다가 SCP재단 모든 데를 다 똥으로 다 뒤져 볼 건데 진짜 아 큰일 났네! 땅콩아! 너, 아! 땅콩이다! 야야! 야! 야 거기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야, 야,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이어신이 어디 있어? 땅콩이 하로 내려갔다고 땅콩이가 아, 진짜 신이 어디 있어? 신입, 신입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어? 어, 어, 어,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땅콩이를 봤다고 근데 진짜 나타나면 어떻게? 아, 큰일났네. 찾아야 되는데 아, 이럴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고 누구한. 어, 어왜 그러세요, 코봉님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어, 어, 어, 예. 어, 고봉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SCP 2 9 4 만능 자판기라고. 뭐든 여기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얘가 진짜 똑똑하거든. 잠깐만. SCP 173. Nope. 아니야, 잠깐만. 아, 175. Nope. 아, 잘못 들었다. 아, 173. Nope. 17. Nope. 아, 그만 좀 해. 어, 뭐야, 고봉님 만능 자판기. 막... 어나 원래부터 말할 수 있어 아 그래? 와 신기하다 반가워 안녕 근데 뭐가 필요해서 온 거야? 어? 아니 일지삼 땅콩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낼지 모르겠어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땅콩이 여자친구를 만들어주는 건 어때? 땅콩이 여자친구? 어오 오, 잠깐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땅콩이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유인하는 거야 오호. 오, 야 만능 자판기 혹시 이게 만능 자판기다 진짜 대박이다 얘. 그렇다면 땅콩이 여자친구 어떻게 만들어 주지? 잠깐 나가 있어. 아 나가 있으라고? 응. 오 거북이 나가 있죠. 아 그럴까 그럴까. 아싸 아싸. 나나뭐 만들어 준다니까 뭐, 뭐. 야, 여기 나가 있자.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나온 거야 나온 거야 나온 여자친. 구와와 와, 진짜 나왔어. 진짜 여자 친구야 근데 여자 친구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웃음> 나 여자 맞아 여자 맞아. <웃음> 어쨌든 네가 여자라니까 도망가 일지삼 땅콩이 좀데리고 와주면 안 돼? 바닥에 똥을 싸고 다니지. 오, 더러 더러 정말 더러. 그치? 너도 그사람이지? 그러면 너가 빨리 뭐 빨리 좀개좀 데려와줘봐.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오 근데 맞는 짜판기야 아니 내가 아무리 이쁘도 그렇지 걔를 어떻게 데려오지 너가 가서 노래를 부르면 돼오 어떤 노래 어떤 노래 내가 불러줄게 오 하나 둘셋넷 나는 문어 오, 오. 꿈을 꾸는 문어 아, 아. 오, 오. 꿈속에 서는 무엇이든지 될수있 No. 오 잘한다 잘한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수고해 안녕 안녕 안녕 저기 아까 지하로 갔거든요 오 지하? 지하? 아 알겠다 알겠어 대충 어디 지 알겠어 아 진짜요? 사람 눈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목을 꺾거든. 사방이 모든 벽으로 가려진 그런 곳을 찾으면 되는 거지요. 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다려, 내가 잡아올 테니까. 아 예, 부탁 좀 할게요. 어디 있어, 저기. 어, 얘는 어디가 있는 거야, 진짜. 어, 진짜 일칠삼 땅콩이 망신 다시 키고 진짜. 어, 속상해. 어, 문 열어, 문 열어, 진짜. 어, 어머 여기있었데 진짜. 어? 뭐야? 이게 뭐야 나도 땅콩이지? 어? 이뻐 겁나 이뻐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이쁜 걸 알아봐가지고 왜 여기 저기다가 똥을 싸지르고 다니냐고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디클래스 애들이 아 진짜 안 닦아주는 거야 더럽게 그래서 내가 목욕하러 어? 냉각시 있 데로 왔지 아유 그러면 목욕해달라고 하던가? 진짜. 어, 어, 미안 미안. 빨리 가 미안라도 사과하고 다시 빨리 정리돼 있어. 싫어. 안갈 거야. 나나 씻겨 주기 전까지 안갈 거야. 나 목욕할 거라고 여기서. 저기 그러면 내가 노래 하나 할 테니까 내 노래가 마음에 들면 정리되기. 아 어? 그래 뭐 들어보고 괜찮으면 해볼게. 아 어, 알았어 노래 한곡 해봐. 아우 진짜 이뭐 뭐하는지. <웃음> 하나 둘셋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분오오오꿈 어. 속에서도 무엇이든 될수 있어. 다다다다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 점수는요? <웃음> 슈퍼스타 K 언제 쩍 슈퍼스타 진짜. o v e y o 빨리 따라와요. <웃음> 어. <웃음> 됐다 됐어. 나는 땅콩이 똥을 싸는 땅콩이 어디서든지 똥을 퐁퐁퐁 쌀수 있어 아, 어쨌든 신입 수고했어요 아, 고박님도 수고했습니다 야경리 성공